전부 다 이렇게 좀잘 열렸어요. 네, 열리기는 잘. 그래도 하방까지도 잘 열리긴 잘 열렸어요. 이것도 하방이 하나예요. 하나방에 그게? 네. 하나방에서 지금 이만큼 날다는 거예요? 네, 네. 한 박스가 5kg 짜린데, 네. 보통 그한 8,000원에서 지금 현재상 만그 원까지도 차이가 나요. 네. 저는 거의가 아카디안 유주로 농사를 짓다시피 하고 있어요. 저는 지금 전남 장성에 한 토마토밭에 나와 있는데요야 지금 이갓간단 토마토입니다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정말 맛있네요 근데 여기 이 토마토가 다른 토마토보다 가격이 무려 5kg에 8,000원에서 만원이더 비싸고 다 합니다 맞습니까? 예 네, 그랬어요 여름 당도 치고 제희 토마토 같이 당도 좋은 토마토가 좀 보기 힘들 거예요 자 과연 네. 어떻게 이런 토마토를 만드셨는지 예예저 네, 같은 경우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, 하방도 잘 나오고, 예. 이제, 제가 지금 현재상으로는 이것도 하, 하방이 하나예요. 하나방에 그게? 네. 예. 하나방에서 지금 이만큼 날 달린 거예요? 네. 예, 예. 엄청 달리네. 네, 달리기는 많이 달려요. 근데, 저 같은 경우는, 그, 뭐랄까, 그, 이제, 비료 농법이 아니고, 네. 일반, 그, 문농약 농법이라, 거의 끝물 정도 되갔는데도 많이 달려있어요. 지금 현재상으로는. 메타방이 나온 거예요, 지금? 지금 치라방에서 적심했어요. 전부 다 이렇게 좀잘 열렸어요? 네, 열리기는 잘, 그래도 하방까지도 잘 열리긴 잘열렸어요 아, 치라방도 지금 열렸는데, 네. 그래서 다 지금 수정이 다 됐네요. 지 이게 지금 이제 고온작이라고 봐야 돼요. 이런 것들은. 예, 이렇게 주로 많이 되는데, 어쩌다 하나씩 있을까? 저 같은 경우는 없어요. 어. 근데 이제 일반 농가들 가서 보면, 육아방, 체라방 정도는 거의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상품성이 이제 없죠. 어, 엄청 따셨네 예. 벌써. 예, 예. 한 하방. 보통 일... 한 60개 정도. 60개요? 네. 예. 한, 어... 한 40개에서 60개, 아니 40개에서 한6개 정도. 저 같은 경우는 정식을 할, 할 때, 네. 그, 아카디안를 침지를 해요. 그래가지고 정식을 한단 말입니다. 그러고 나서, 천물 줄 때, 또 아카디안을 200평에 200cc. 그것을, 예, 모로 혼용해갖고, 이제 또 간주를 해주죠. 올해는 4월, 5월 달에 엄청나게 더웠잖아요. 더웠는데도, 하방도 그런 데잘 터지고, 네. 또 열매도, 예를 들어서 뭐, 기온가나 이런 것이 전혀 보이질 않고, 정과 네 지금 말해서 이제 열매를좀을을 수가 있는데 거의가 다 지금 정과 형태로 나와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도 좀좀 인기가 좀 좋고 네. 저는 거의가 아카디안 유주로 농사를 짓다 시피 하고 있어요. 아, 아카디아 농사. 네, 네, 관주도 하고 열매 살포도 하고. 네. 이게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보통 5리터짜리 1년이면 농사 지금 한 거의 한1 6 0 0 정도 되는데 한 5리터 한7 여덟 개서는 이들에게는 이들에게는 이들에게는 이들에게는 이당도게는이들에이이들에 이들에게는 이들에 이들에게는 이들에게는 지는이들는데도 지금 현재 그대로 있이요이게이게이것이 일주일 되었어요 아는주된거요에요이주이주 일주 이게 2주 된 거라고요? 네, 이주 14일. 그냥 여기서. 얘는 일주일 된 거고. 일주일. 야 진짜 오래가, 저장성이 오래가는 이거있는데 네.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 고온기에는 수정이 잘안 받습니다. 어, 네, 수정이 안 받고, 거의가 이 우쪽으로는, 오화방, 우쪽으로는 열매가 없어요. 고온기 때는 벌이 수정해봐야 수정되질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톤 수정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. 아카디안하고 브레이크하고 다고 혼용을 해갖고 그 수, 뭡니까 수정해가고 혼용을 해서 수정을 해주신 준단 말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열매도 좋고 당도도 좋고 꽃 자체 꽃 화방이 크게 피어요. 거의 열매 나온 것들은 다 수정이 돼 있어요. 보통 수정제가 그 2리터짜리 물병 이 있어요. 2리터짜리 물병에다가 10cc 아카디안 5cc 또 브레이크 아웃 5cc 이렇게 해가지고 분사 살포를 해준다마다 화방에다가 네. 예, 그러면은 굶지를안 해요. 굶지 않고 꽃, 꽃 하방도 좋고, 거의가 다 수정이 골고루 돼요. 그리고 다른 분들을 보면 하방을 보통 수정을 보통 세 번, 네 번까지도 수정을 해 주거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딱 이해만 해 줘요. 한 하방당 이회이회만해 2회. 줘도 충분하더라고요. 네, 브레이크아웃을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화방을 크게 키워주기 때문에 초기 비례에도 큰 효과가 있고요. 그리고 고온기에 수정 착과에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수확량 증대에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 한 박스가 5kg 짜린데 네. 보통 그한 8,000원에서 지금 현재상 그만 원까지도 차이가 나요. 이제 경매 이제 날짜마다 틀리, 틀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택배를 거의 다 보내다시피 하고 택배 번내고 남지기 남지, 남들 남 예를 들어서 1번과나 2번과까지는 택배를 보내고 3번과나 4번과를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을 내낸단 말입니다.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 가격이 7천대, ,000대, 8천원대에서 거의 많은 차이가 더 나온다는 소리예요. 와. 그 대신에 저장성 당도, 당도가 너무 좋아요. 여름에 당도 이 정도 나온다는 것은 좀 내가 농사 지어 봐도 좀 희한할 정도로 당도가 아주 좋아요. 꽃물이다대관들이데도 잎은 어. 그대로 지금 현재 상태가 좋아요. 꽃물인데도 지금 예, 예. 좋고. 아, 그렇게 시는구나 일일이. 예, 예, 예. 여름에 색깔 이렇게 나온 게좀 좀 힘들 거예요. 아, 이쁘다. 익은 예, 과정이 네. 거의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. 아, 좀더 공기. 네, 공기. 공기 있구나. 때나 더 익고 싶어도 저렇게 안 익어. 근데 지금 현재 상으로 보면 색깔이 이쁘네. 이제 네. 소리 들리신다 모르겠네 소리가 여름철에 이 정도 당도하고 색깔하고 그참그 그 이상적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게 색깔도 이쁘고 네, 네. 이과 과거 굉장히 두꺼워요. 두껍고 제작수 예 네. 오래가고 제작수도 오래가고 오래가고 농장에 돌아서 네. 이것을 제가 일부러 몇 군데를 다니면서 맛을 봐요. 네. 이것이 맛이 어느 정도 떨어졌다 하면 음. 직감이 와요. 네. 아아카디안관주를 해야겠다. 아카디아카디안 <웃음> <웃음> <저> 그런... <웃음> 그런 것이 아카은 아카데미 아카아카디안아저 같은 아카는예 아카데미 아카데미 아카데미 아카데미 아카데미 아카데미 아카데미 아카데미 아데쓴만큼데 그만큼 데만큼카 나한테 이득이 돌아와요 효과가 있다 그러면 요네아카디아는 역... 캐나다산 최고급 해조 추출물 제품인데요 이 아카디안 내에 들어있는 각종 천연 생리활성 물질과 작물이 천연 호르몬을 잘 유발할 수 있도록 촉진해주는 인자들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초기에 풀이 활착 뿐만 아니라 고온기에 이제 잎을 건강하게 해주고 수정 착과 그리고 비대 당도 증가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특히나 토마토는 저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알긴산 베타인 과 같은 각종 생리 활성 물질들이 세포벽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토마토가 이렇게 단단하고 그리고 수확하시고 나서도 오랫오래 저장하면서도 당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확을 하실 수 있습니다. 토마토를 증식을 더 보면 수확이 끝나고 뽑아지질 않아요. 뿌리가. 그래서 비어, 나수로. 비어다 보니까 증식을 하게 되면 세순이 또 올라오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만그 자리만, 가운데 이 정도만 관리기로 뿌리만 지금 제거를 해요. 어..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돼 있는 거예요. 얼만큼 드셨어요, 여기? 여기가 저... 퍼르머스가 세포, 230평에 세포씩 넣었습니다, 저는. 아, 여기 230평이에요? 예. 네, 원래는 8포를 넣어야 되는데, 네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10여 년간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지금은 어느 정도 땅이 살아있기 때문에, 지금은 약간씩 좀 적게만 넣어도 효, 효과는 거의 비슷하게 나더라고요. 연장 피해 같은 거, 지금 여기가 지금 하우스로 여쭤 이사 온 지가 지금 12년 됐단 말입니다. 근데 단 아직 그런 것은 전혀 느껴보지는 못했어요. Here we go.